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영양소 국가 시험을 위해서 식품 영양관계 법규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이 법규가 어떤 종류의 법이 있는지 잠시 본다면 가장 메이저 법이랄까 주법은 식품위생법입니다. 자 식품위생법이고 자 식품위생법에서 이제 에, 좀 다루기보다는 다른 법을 만들어서 또 다뤄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특히 학교의 급식 관련해서 학교급식법이 또 만들어집니다. 학교급식법 그래서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이 주 우리의 명확하게 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법 또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떤 법이 연관되어 있냐 하면은 기타 관계 법규그 했는데 이 법이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 건강 정진법, 그다음 국민 영양 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그다음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 기타 관계 법규는 그렇게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느냐?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 법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자,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번 기회에 보고, 우리가 법, 법이 없이도 살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 그런데 법을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법을 어긴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법책에 이번 기회에 꼭 관심 가지고 알아보자 그럼 우리나라에 가장 상위법 가장 최고의 법이 뭐냐 헌법입니다 헌법 자이 헌법 밑에 자 식품위생법이 법률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식품위생법을 갖다가 이제 법을 시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법을 집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더 상세한 법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더 상세한 부분을 이제 시행령이라는 명으로 담고 있어요. 주로 명은 누구가 발행하나 하면 대통령령으로 나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나온 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도 다 담지 못하는 부분, 더 세부적인 내용은 이와 같이 시행 규칙에 담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이 규칙은 누구가 만드냐 하면은 각부 장관이 만들어요. 장관이 만드는데 문제는 식품위생법을 딱 다룰라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장관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가장 그래도 정부 조직 행정 조직 속에 2인자가 총리입니다. 그래서 총리 령으로 나옵니다. 식품위생법은 총리 령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어느 장관의 장관이 해야 될 직무 영역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총리 령이 아니고 무슨 무슨 부장관, 장관 영어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행 규칙에서도 다, 다 담지 못하는 상세한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은 이제 각종 고시라고 나옵니다. 자, 이 고시는 누구가 내냐 하면은 주로 식품위생법에서는 고시는 식약처장이 냅니다. 이걸 우리가 시행세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이 하나 만들어지면은요, 이 법을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고시, 자, 이런 것들이 완비가 되어야만 사실은 정확하게 법이 집행이 돼요. 그래서, 자, 이 털은 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헌법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도 이번 기회에 한번, 헌법 한번 읽어보자. 아시겠어요? 식품위생법 다 읽어봐야 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도 다 읽어봐야 돼.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읽겠네. 그래서 법을 전체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냐 하면 법무부 소속에 법제처라는 기관이 있어요. 법제처에서 법을 전부 이제 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법을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바로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검색이 가능하게 자,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이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든 법을 바로 우리가 서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여러분에게 방문했어. 자, 방문했어. 방문하자. 방문하자. 홈페이지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니면 법제처 이렇게 쳐서 들어가 보시면은 나옵니다.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자, 여기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현행 법령 하나 우리가 식품위생법이니까 하면 자, 식품위생법을 자, 식품위생법 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 보시면은 식품위생법 그리고 여기 예 그러는 것은 앞으로 시행 예정인 법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 2022년 6월 10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는 여기에 앞으로 시행될 게 지금 두 개가 더 벌써 법률이 어? 만들어져 있어. 보시면은 2022년 7월 28일에 시행이 되는 법이 하나 있고 2022년 12월 11일에 시행되는 법이 또 있어.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시행되는 법도 봐야 되고 앞으로 시행될 법도 사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볼거 많아. 그러면 자이 법을 여러분들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딱 보시면은요. 이 여기에 본문, 그 다음에 재정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자왜 법을 개정을 했는지 이 이유들이 다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기록이 돼 있고 이거 참고해도 참 보셔도 좋고, 그다음 연혁을 보십시오. 자, 연혁을 누르면은요 연혁이 나옵니다. 식품위생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제일 아래쪽에 내려가면 식품위생법이 1962년 4월 21일 시행이 됐어요. 재정은 언제 됐나 하면 1962년 1월 20일 날 재정법이 만들어졌어요. 어디서 만들어졌나 법원 어디서 에 만듭니까 법원에서 만드는 거아니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자 이때 국회에서 식품위생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96 나왔으니까 95번이 개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개정되어가지고 있는 현재 앞으로 시행될 법이 3개가 나오나? 어? 3개가 나오네? 여기는 2개밖에 안 나오는데? 자, 7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인 법이 있고 12월 11일에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될 법이 지금 3개가 시행되는 게 법이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될 법을 한번 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 그리고 현재 시행되는 법도 봐야 돼.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국가시험을 볼 때, 그러면은, 원래 12월, 12월, 우리가 10, 며칠입니까, 시험이? 12월 17일이가 뭐 토요일이었죠? 시험이야. 그러면은, 2022년 12월 11일에 시행되는 법을 문제로 출제하겠나? 못하겠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적어도 6개월 이전에 시행된 그 법령의 근거에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을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법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2023년 1월 1일 금방 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볼수 있냐 이조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딱 들어가면 은 이렇게 좋은 자료를 바로 스마트폰으로 볼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해요. 이건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법을 딱 보실 때 있잖아요. 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을 한번 봅시다. 자, 식품 위생법에 법을 딱 보면은 자, 이 법이 어떻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일 첫 장에 보시면 제 1장 그리고 총칙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 나오는 것이 제 1조, 조입니다. 1조.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목적이 꼭 나옵니다. 자, 식품위생법 왜 말은, 왜 만들었냐 하면, 자,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위해가 뭐냐? 위해,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정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법을 보실 때자 1조 목적을 꼭 보세요. 그 다음에 2조 정의 꼭 보세요. 정의 꼭 보세요. 그러니까 1조, 2조는 상세하게 다 읽으세요. 읽고 그 다음 아래쪽에부터는 이제 필요한 부분은 꼭 읽어봐야 되는데 식품위생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세요. 자, 이렇게 읽습니다. 읽고 나서 자 현행법에도 보시면은 자, 여기에 뭔가 지금 표시가 나 있는 이 부분이 앞으로 시행될, 시행될 예정인 법 내용을 일단 담아뒀어요. 그러니까 현행법을 보시면 은 앞으로 시행 예정인 내용도 이렇게 담겨져 있다. 자 담겨져 있고 그 다음 문제는 자 요거 조건 다 있고 법을 갖다가 어기면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을 어겨도 아무 처벌이 없다. 그러면은 법을 지킬까? 안 지킬까? 어때요? 안 지킬 확률이 높지 어? 안 지킬 확률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만약에 어겼으면 어떠한 벌칙을 주겠다 그러는이 벌칙이 나옵니다 이 벌칙 벌칙 나오죠 이 벌칙 부분 꼭 읽어보십니다 그래서 본문 클릭하시면 은 이런 내용으로 1조 정의 1조 목적 2조 정의 등등등 해서 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법만 해도 이렇게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법만 있는 것이 아니지 시행령 시행령 시행규칙도 있잖아. 그럼 시행령도 또 읽어봐야 돼. 시행규칙도 다 읽어봐야 돼. 그런데 문제는 자 시행령 열어보면은, 법하고 시행령하고 또 어떻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고리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힘들어. 그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은, 자, 뭘 보냐 하면은, 여기에, 자, 3단 비교라는, 3단 비교라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보세요. 제일 처음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법과 관련한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 규칙. 자, 이게 일목요연하게 같은 난에 쫙, 같은 라인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법 시행령 시행 규칙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 그렇죠? 자, 이 3단 비교를 활용을 해서 나중에 활용을 보시면은 아주 편리합니다. 자, 3단 비교 설명했습니다. 아,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화면 내에서 검색을 하겠다. 그죠? 이 검색 기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요. 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식품위생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예로서 식품에 관련된 법이 뭐가 있는지 그냥 엔터 묻혀서 봅시다. 보세요. 엄청나죠? 50개가 지금 찾아서 나와. 무슨 법이 이렇게 많아? 어? 법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니겠지. 그죠? 어떻게 보면 참법 없이 뭐가 잘 지켜진다는 얘기 안 지켜지니까 법이 만들어집니다. 자.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 건강, 뭐 그다음 뭐농 농림 식품 과학 기술 육성에 관한 법, 수산 식품 산업 뭐 식품 산업 진흥법, 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은 받고 식품 안전 기본법. 식품위생법, 이거는 우리 주건강법이니까 우리가 받고그 다음, 50개가 아니야요 70개네? 그 다음, 식품위생,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진단 뭐 규칙.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 많죠? 식품에 관해서 이렇게 많다 그럼 영양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자 영양 영양 관련해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영양에 대해서 국민영양관리법 그럼 여러분 원하고 싶, 찾고 싶은 법은 다 찾을 수있어자 헌법 찾자 자, 헌법 헌법, 자, 본문 제 1장 총강 제 1조, 헌법 전부 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어? 응? 그래도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헌법 한번 읽어보겠나? <웃음> 자, 헌법의 전문에, 전문에, 자, 헌법이 어뜩 우리나라의 최고 법인데 이 헌법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 자 한번 읽어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개성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석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수로 공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에 균질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수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견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서 개정한다.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려고 러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 투표로서 헌법을 개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모든 법의 최고, 최상위 보유입니다. 어디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우리나라가 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에 배반하는 어떤 짓을 한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나라에 우리나라의 이득이 안되고 우리의 적국의 이득이 되게 한다. 그러면 은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적을 이롭게 하는 게간첩이잖아 간첩. 그렇죠? 자 1조 일조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자연민주체제에서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은 누구에게서 나오냐? 국민에게 나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뭐를 통해서 나옵니까? 선거를 통해서 나옵니다. 만약에 선거를 갖다가 부정으로 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권력을 찬탈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정말로 선거가 깨끗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세계에서 거의 독재 공산주의하는 독재 정권 있죠 북한도 선거로 선거합니다 응? 음? 선거예요 선거 뭐우리우리나라가 선거하는 게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가 선거를 해요 그런데 그 선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선거를 진짜 국민의 뜻의 결과가 얻어지느냐 얻어지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독재자들 한번 보세요 거의 선거 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헌법을 한번 정확하게 잘 읽어 보세요. 자, 이번 기회 아니면은 헌법 그렇게 읽을 기회도 없잖아. 그렇게 양이 안 많잖아. 맞죠? 자, 한번 읽어 보십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앱 제가 알려 드리는 앱 받아셔 가지고 식품 위생법 요새